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건강연금 신고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 기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정신고와 정기신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경정신고를 살펴보면 신고 기한은 근무월을 기준으로 이월 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6일 정도에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 고지서를 보험료 납부기한인 10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기간은 근무월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정기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고기한은 근무월을 기준으로 이월 1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이월 20일 전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사업장에서 받게 됩니다. 이 보험료 고지서를 근무월 기준 익 2월 10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신고의 보험료 산정기간은 근무월 보험료와 2월 예상 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2월 예상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2월에 얼마만큼 근로했는지에 따라서 예상 보험료는 충당 또는 반환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건강연금 신고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